자, 손수! 오오! 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회사원분들이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러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티드예요. 반갑습니다. <웃음> 저는 오늘 원티드를 소개해드릴 박클립이라고 합니다. 아, 자, 이거 일단은 써보고 오실래요? 플립? 클립님도 <웃음> <웃음> 운동해야 하네요 못해요 해보세요 이거를요? 오늘 얘기 못 들었어요? 풀업 이 하나 하시면 바로 퇴근 퇴근 걸고 풀업 하나에 도전합니다 준비 됐습니까? 네! 가자! 가자! 안 되겠어요 자 가자 보이는 이곳들이 다 회의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 재택근무 중이어서 전체 다 출근을 안 하고 일부 소수 인원만 나와서 출근하고 있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공간인데 약간 프라이빗하게 일할 수 있어요 오늘 플립 씨는 운동 얼마나 했어요? 1, 2년 정도 필라테스 했어요 필라테스 근력 운동인데? 안 되겠어요 여기는 저희 책 놓고 읽고 싶은 책 이제 회사에다가 요청하면 사주시거든요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입은 책이 뭐예요? 국어책? <웃음> 전 나루토만 봐요 네, 저희가 사실 직함을 따로 갖고 있지 않고 성함으로 이제 "송현님" 이러지 마랑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 이사님이 아니라 사실 송현님이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가 직장인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서비스인데 네. 그 행복에는 또 건강도 들어가잖아요. 직장인들의 건강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 저희 그 회사의 직원들의 건강도 좀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회사원분들 하기 전에, 직원들 하기 전에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자, so. 축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주영님께서 하나, 둘, 자좀더내려가야 돼요, 셋 어, 좋아요, 넷 자, 숨 쉬어! 좋아요, 자, 하나만 더!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 아! 아깝게 여섯 개! 아! 편집해주세요 뭐 주실 수 있어요? 직정인들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휴가? 나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랑입니다 디티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는 마케터 임경택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웃음> 어, 계란하게 생기긴 했어요 제가 그냥 단도직로 말씀드릴게요 휴가 좋아하세요? 아 없어서 못 가죠 아 없어서 못 간다 운동 얼마나, 하셨다고? 아, 얼마나 하셨죠? 안 했어요 아, 안 했다 그러면 디지을 일해야죠. <웃음>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으니까. 프1열개 아. 도전. 집에서 시작! 하나, 둘, 둘, 둘 셋, 둘, 셋, 셋 둘, 넷, 넷. 아서. 아한 약속 하나만 하죠. 체이잖아요 회사 아, 원, 원 대표로서 네. 2021년에 이거 프롬 열개 도전 갑시다. 아, 하겠습니다. 진짜? 약속? 네. 약속. 약속해줘. 네.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해서 네. 누가 잘할지 안하지 자는데 아직 느낌 살짝 와요. 여기 뭐가 묻으셨는데, 여기가, 어... <웃음> 힘을 주시네요. <웃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 저는 서버팀이라서, 서버 개발을. 네. 운동을 좀 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약간, 최대 가동 부분에서 80%는 유지해야 된다. 제가 충돌증 후분이 있어서, 출가동 부분가안 나와요. 하나, 둘, 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 11, 12, 20개 하면 죽어, 이틀! 14, 15, 16, 17, 18, 19! 요! 아, 요! 죽가 이틀! 코인은 내년에. <웃음> <웃음> 꼭 내년에 하루 더주시게 바라겠습니다. 아, 20개! 네.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아... 네, 그런 생각 자, 배가 좀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쵸? 그렇죠? 아, 직도한 번만 더. 한번 더. 아, 한번 해. 플립, 예. 제도전. 가자! 일하러 가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안될 사람은 안 되죠? <웃음> 어? 오이고 어,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랑입니다 어, 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서버 개발하고 있어요 뭔가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가 좀 아프거나 뭐 그런 좀불편한게 있나요? 네, 숙모근 쪽이 계속 두꺼워지고 아, 저처럼 이제 으쓱해 보세요 근데 이게 으쓱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어깨만 올린 거예요 숙모근만 수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 날개뼈가 있어요 이게 안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이 날개뼈를 위로 올릴 거예요 뒤에 있는 날개뼈를 더 위로 올리겠다 벌어지게 위로 올리겠다 하시면 돼요 더더 올려 날아오르세요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날개뼈 올리자고 1, 3, 일. 1 풀으세요 자, 근데 이 내가 봤을 때 이런 운동보다는 솔직히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제일 좋죠 그쵸? 제일 좋잖아요, 집에서 특히 겨울에는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좋아하는 유튜브나 아니면 저 이제 드라마나 드라마 좋아하세요? 아나야 아저씨 봤어요? 어, 아니요. 아, 혹시 <웃음> 운동 경력이 얼마큼 되세요? 제가 대학을 제대로 들어왔어요. 아 제대로 찾았다. 입학만 하고 어쨌든 입학을 네네. 졸업할 땐 다른 과로 나왔습니다. 야, 딱 하나만 하면 네.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집에 서그 드라마 보시면 됩니다. 아라이 아저씨? 아라이 어, 아저씨. 도전. <웃음> 오케이. 갑시다. 가자! 오! 오! 오! 한 번만 더 하면 될것 같아. 이거 거의 다 했는데? 내가 턱까지만 지나가면 내가 했다고 해줄게요. 아, 자, 마지막 게임입니다 준비됐습니다. 도전 치고 해주세요. 도전. 자, 해봅시다. 자, 당겨! 당겨! 당겨! <웃음> 자, 아쉬워라. <웃음> 안녕하세요. So you're like a programmer? Yeah, yeah, yeah. I see, I see. Oh, 멋스케데 아니, <웃음> you only need to do just 10 reps. 10 reps? You go home. <웃음> 아, 저, 저, <웃음> 네, 네, 네. 오케이, 자, <웃음> 지금, 안그래 <웃음> 괜찮아. <안> 들어, 괜찮아. <웃음> 안녕하세요. 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제가 있는 팀은 채용 사업 팀이고 아. 저희가 채용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것도 시킬 수 있고 그런 그런,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네. 여기 온 이유를 좀 어떻게 좀 알고 계시나 이제 좀 보이잖아요. 여기 좀 그만 네, 이렇게 하고? 프로파로 오신 거 아, 맞아요. 네. 변명 같지만 손목이 안 좋아. 아 네. 손목 안 좋아요? 네. 얼마 전에 다쳐가지고 어떻게 다쳤어요? 기타 치다가 아 기타를 막 이렇게 쳐야죠 <웃음> 치다가 너무 손목을 꺾어가지고 아, 손목을 꺾어서 치는 스타일이구나 <웃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아. 이 진통 소염제를 그기 처방해줘요 염증은 소염제로 일단 잡고 압력이 가해지지 않고 그 통증이 없을 정도의 스트레칭을 좀 먼저 해주셔야 돼요 네. 이 손가락이 다치거나 손목이 다치면 이쪽 부위가 아니고 근육을 음. 스트레칭을 해주고 아.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 아래쪽 음. 전완근이 당긴다는 느낌으로 여시고 반대로 또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반대로 갈게요, 또. 하나, 둘, 쉬어가죠. 넷, 넷 음... 다섯. 가벼운 왕력기라든지 뭐 사셔가지고, 음... 이 전환근, 이 근육을 발달시켜줘야 오래 갈수 있다. 카메라에 도전 한번 외치시고 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할수 있어요, 민정님. 도전. 도전. <웃음> 오케이. 안되나 네. 하시면 됩니다. 무조다 어어! 야! <웃음> 야! <웃음> 아, 어때요, 지금? 심정이에요. 아, 너무 기뻐요네 죄송한데 저기 n e 이쪽 이쪽, 아. 이쪽 부분이 약간 좀 수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한글 한글 좀 쓰세요. 한글 u m p stone at t 하 e cotton t h 하 r e Hunger, 이 u n g e r hunger, hunger, hunger, hunger, hunger, hunger, h 아 n g e r hunger, hunger, h u n g e 한, 지한 10년 됐습니다. 10년, 10년 전에 펼쳐을 돕는 요 결혼하고 애 낳고 팔자 뭐 그렇죠. 그렇죠, 이제 또 본인의 아, 일이 네. 더 중요하고 맞아요 열개 네. 그냥 오늘 있는 힘 없는 힘 받지나서 도전! 도전! 도전! 도전! 가자! 도전! 자, 하나 좋아, 라둘 셋! 누가 아이를 생각해서 <웃음> 비자금 형성! 무번미 민아! 섯개나 하셨어요 경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지금 몸 어때요? 어, 지금 펌핑이 됐어요 그렇죠 펌핑이요 <웃음> 어디 어. 풀어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웃음> 어, 오늘 경과 보시고 <웃음> 풀업하세요 풀업하세요 <웃음>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케팅 팀이어서 메일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스팸 메일 보내는구나. 싫다. 사실 이제 제가 마케팅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프로하세요 이거를 좀 마킹 좀 하고 싶은데 많이 찾아다니시면서. 아, 많이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네. 마케팅 무슨 날로 먹는 거예요? 완전 가동범위로 10개가 되었어 응. 하나, 오. 오! 경무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병무야병무야 윤병로! 윤병로! 이제 휴가를 받을 텐데 네. 심장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네. 저 풀린 일안 하세요? <웃음> 낙하산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있었어요. 아, 일하고 있었어요 <웃음>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아, 네. 또 미안하기도 좀 하거든요 <웃음> 오늘 원티드 회사분들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세 분이나 나오셨어요 세 명이 나왔던데 <웃음> 네. 네. 축하하고 싶은데 좀 미안한 좀 기분도 들어가지고 어쨌든 근데 결과는 결과니까요 그렇죠 승 해야 되니까 건강의 중요성을 이 풀업을 하면서 직원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서 네. 어. 체력이 또 실력의 어, 일부이기 때문에 네, 건강에, 건강에 지시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소정의 그 휴가비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티드는 직장인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플랫폼이거든요 올해 모든 직장인들의 성장과 행복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